미니거상이나 안면거상이나 피부 자체를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하는 것이지 피부 퀄러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실리프팅을 했거나 또는 뭐 다양한 뭐 리프팅 레이저나 뭐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면 결국은 이 미니거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미니거상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니 거상술 자체가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미니 거상술을 하면서 다른 수술을 받으셔도 되게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특히 거상술이라는 건 피부를 강하게 잡아 당겨서 얘를 팽팽하게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거상술을 하면서 제일 흔히 많이 권장을 하는 것은 지방이식입니다 허벅지나 옆구리 같은 데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이제 얼굴에 볼륨을 주는 건데 이 당기는 것만으로도 볼륨이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좀 얼굴이 말랐거나 광대뼈나 턱의 윤곽이 발달된 경우에는 어, 지방인식을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제 미내거상은 전체적으로 이 하안면부를 주로 당기기 때문에 눈밑 부분이 조금 덜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눈밑 고랑이 심하거나 눈밑 피부가 처진 경우에는 따로 추가로 하안검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니거상이나 안면거상이나 피부 자체를 잡아당겨서 팽팽하게 하는 것이지 피부 퀄러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자글자글한 잔주름이나 미세한 주름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피부 퀄러티 자체를 좋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양한 이제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또는 뭐 스킨 부스터 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상술을 하면서 피부 자체의 퀄러티를 높게 하는 그런 수술이나 시술들을 같이 받으시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됩니다. 절개 길이가 짧으면 절제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요. 짧은 길이로 많이 자르면 피부가 울기 때문에 쭈글쭈글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절제를 할 수가 없어서 되게 굉장히 짧은 절개를 할 경우에는 실 리프팅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실 자체는 이제 한 1, 2년 정도 효과를 보다가 나중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거상을 해서 피부 자체를 실제로 많이 당겨준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의 미니 거상은 어, 실리프팅 동반 없이 최소 절개를 통해서 실제 절제량을 최대화하고 이 스마스 안면 근육의 근막까지 꾸며주는 전체 고상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니 고상을 하시더라도 지속기간을 최대화할 수 있고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니 고상은 40대나 50대에 있어서 리프팅의 가장 최종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실 리프팅을 했거나 또는 뭐 다양한 뭐 리프팅 레이저나 뭐 스킨 부스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면 결국은 이 미니 거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적은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흉도 최소화하고 실제 피부를 당겨주면서 악면 근육의 근막까지 우리가 봉합을 해주니까 7,8년에서 10년 정도의 오랜 지속기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어, 이 미니고상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